기름장이랑 안먹어 나는 옛날에 기름장만 있서 가방공정하고 는데그까오니한번진장하고 아, <웃음> 사절이 다 사절이가 없네 내일 영양부터는 사식공 도전! <웃음> 기름장에 다 먹기! 다 먹겠습니다 이 깔아도 되는 부분인가? 바다를 뭐? 기름 다 끌꺼야? 밥먹신다 우리 밥먹으다 밥이 없잖아 밥은 왜안 주면 <웃음> 밥은 나중에 먹어보고 배안참면하 혹시나 그거 하게 축하게 저는 밥 먹어야 되는데 요짤 맛있어 아 예. 쇽! 쇽! 뭐 있었어? 튀긴리 이건 안 떨어지나? 두점 먹을 걸방대해서빼어갑니다 진짜 못 싸네 그 아휴... 아휴... 아휴... 아 아휴... 아휴... 아휴... 아아 빨리 먹어 나더못 먹는데 그한 입에 다들어